네 반갑습니다 선물옵션 전업투다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 2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지금은 밤 9시 41분 입니다 자 오늘 또 외국인들이 말이죠 푸드옵션을 어, 298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어제는 101억을 매수를 했고, 푸옵션 자이 이렇게 큰 대량으로 매수했을 때 어, <웃음> 어, 이 사단이 난단 말이죠. 언제 폭락할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한번 체크를 했었죠. 그죠. 23일 뒤에 폭락을 시켰습니다. 보시면 이제 한번 봅시다. 창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요즘 뭐 계속해서 어 널뛰기장이 진행되고 있는데 계속 속임수 형태를 지금 하고 있죠. 자, 362.50 이 아주 중요하다 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362.50 자, 이 선이 이선 위에는 상승으로 봐야 되고, 만약에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이제 하 하락으로 봐야 되는 그런 선입니다. 자, 오늘 지금 자, 20일선 아, 밑으로 이제 주저 앉았죠. 이 계속 20일선을 3일 동안 그죠? 3일 동안 20일 이 빨간색이 20일선인데 21선 위에서 놀았어요 계속 그죠 오늘은 21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좀가가자 지금 계속해서 이제 수렴이 되죠 수렴 수렴 자 21선에 이제 붙었습니다 뭐 5일선 하고 또 11선 하고 같이 막 지금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또, 변동이 일어날 때가 되었죠, 그죠? 자, 외국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외국인들이 오늘 보시면, 자, 볼까요? 자, 외국인 주식부터 볼까요? 자, 아침부터 내다 팔았죠. 3,300억을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오랜만에 좀 많이 팔았죠. 자 이렇게 주식을 팔아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이 종, 우, 어제 종가보다 많이, 엄청나게 하락한 상태로 출발을 하죠. 그러니까 어제 그죠? 어제 풋 매수한 걸 갖다가 완전히 예, 예, 이익 나도록 그죠? 폭락을 예, 이렇게 시켜버립니다. 뭐 어제는 그렇게 올라갈 듯 그렇게 예, 상승 시켜놓고 어제 한 보세요, 그죠? 이렇게 올라쳤는데, 음, 폭락시키가지고 왔다갔다 했습니다. 주식으로 3,300억을 매도하고, 선물은 2,358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판에 조금 사들였는데 어제는 그렇게 그죠? 어, 베이시스가 플러스 0.75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보합이죠 0.09입니다 0.09 자, 음... 자 이렇게 선물로 매도를 치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옵니다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2440억 이나 나왔어요 주로 금융투자가 프로그램 차익거래 매도 차익거래를 하죠 주식은 팔고 선물은 사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는 일관성이 없어요. 그냥 차익거래나따먹고로 있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사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팔고 이렇 합니다. <목소리> 예, 뭐 축대가 뭐, 뭐, 뭐, 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뭐 상승하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선물하고 현물차익만 발생되면 매도차익거래, 매수차익거래, 이렇게 하는거죠. 그러니까 장의 향방을 예측하지 않은 상태죠. 자 외국인은 오늘 다 하방으로 포지션을 구축했습니다. 주식은 3300억 매도하고, 선물은 2300억 매도하고, 콜옵션도 5억을 매도했습니다. 푸드옵션은 매수했죠. 2 9 8억그죠 엄청난 298억 큰 단위가 지금 발생했습니다. 어제 발생하고 오늘도 발생했습니다. 어제는 101억 매수했고 오늘은 298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자, 풋옵션을 매수했을 때 자, 이 당장 내일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며칠 뒤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시고 어차피 파생을 하는 입장에서로서는 이 굉장히 중요하죠 옵션 포지션이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제 전체적으로 주식도 하방, 선물도 하방, 옵션도 하방입니다. 하방으로 이제 구축해놨어요 지금. 자 내일 만약에 나스닥이 상승으로 만약에 출상승으로 끝났다 패대기 칠 거구만 엄마. 패대기 칠 겁니다. 분명히 나스닥이 상승하는 날 패대기 칠 겁니다. 보시면 요즘 계속 속임수 형태를 띄고 있는데 말이죠. 예. 지금 나스닥이 조금 올라가는 듯 한데 마이너스 0.67 뭐, 뭐 이라고 있는데 대세 흐름은 뭐 전쟁도 터지고 해서 대세 흐름 하방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번을 번째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뭐 올라갈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불확실한 거고 또 원자재가 올라가는 거고 에너지 비용 올라가죠. <웃음> 경제 뭐 마이너스 형태를 뜨는 것이기 때문에. 뭐, 러시아하고 무역도 뭐, 안될 끼고 하여튼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다 있단 말입니다. 일단은 뭐, 석유, 천연가스, 뭐, 다 올라가는 거니까, 예, 주식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금리가 올라가고 지요. 음,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죠. 네. 자, 물가가 올라가면 기준금리를 올려야 될 것이고, 지금,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기준금리가, 어, 인상시키면 또 폭락합니다. 계단식으로 폭락을 하죠. 이 하락할 때 모습이, 뭐, 줄줄줄 내리면 좋지만, 줄줄줄 내리는 경우는 진짜, 어, 드문 현상입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나타난 거지. 이렇게 이제 계속 행보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줄줄줄 내리는 에, 그런 시점이 도래했습니다. 그죠? 자, 2일선에 처음부터 붙어 있죠, 지금. 이제. 줄줄줄줄, 줄줄, 이렇게. 줄줄줄, 줄줄줄, 줄줄. 해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우리의 목표는 320포인트인데, 음. 자. 안 간다는 보장이 또 없어요. 그죠? 자,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이런 모습, 안 보시면서, 뭔가, 이런 모습이 나타날 것 같죠? 그죠? 줄줄줄줄, 줄줄줄, 그죠? 이게 줄줄 하다가, 뭐, 뭐, 한 며칠, 한십 며칠 동안 줄줄 하다가 다시 또 행보하고, 또 뭐, 한 뭐, 한 10일 정도 하러 가다가 또, 또 행보하고, 뭐, 이런 스타일로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3개월 연속 행보하다가 이제 줄줄줄 내려왔고 또 한달정도 그죠. 지금 거의 예,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줄줄줄줄 내려올 때가 되었습니다. 그죠.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 내일 만약에 오늘 나스닥이 조금 상승한 상태로 플러스로 만약에 예, 마감이 되었다. 예. 외국인들은 장대 음봉을 만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일, 내일 아니면 모레, 그죠? 어, 지금 위클리 옵션 만기일 때또 크게 하면 변동을 시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매수가 어, 유리한 국면에 왔다고 어, 보여집니다. 자 외국인들 보세요. 그죠? 외국인들이 음, 자, 어제 101억을 푸드옵션 매수했죠. 죠그 그 전에는 31억 매수 했고, 오늘 298억 풋 옵션을 매수했습니다. 이큰 단위가 움직였으니까, 크게 하방으로 갈 공산이 있죠. 그때가 언제였더라? 이때가 1월 19일날 풋을 대량 매수를 했었어요. 그 뒤에는 예, 유클럽션 만길이였습니다 그래도 이게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이걸 갖다가 한모데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엄봉이 <웃음> 다섯 개 생기면서 여기서 완전히 한탕을 해 먹었어요 예? 요날 말이죠 1월 19일 날 어, 풋을 대량 매수했죠. 볼까요? 1월 19일날 안 나타나는데 지나간 건안 나타나네요 이런, 이런 것도 카페를 해놔야 되겠어 그죠? 아, 요 날입니다. 요 날. 1월 19일날 풋을 100을 하여튼 막 대량 매수를 했는 날이야 그래가지고 아, 이하라 가는 거다 먹었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어제, 오늘 지금 풋옵션매수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지금 위클리옵션 만길도 겹쳐 있고 하니까 큰 하방이 나올 수 있다. 장대음봉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예측이 되어집니다. 요 풋옵션 대량 매수 되었다는 소식 전해 드리고 이번 장, 꿈, 좋은 꿈 꾸시고, 예,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